Please Don't talk about me when I'm g o n e Oh, honey, t h o our friendship ceases from now on. on. If you can't say anything in real nice, it's better not to talk at all in my advice. 안녕하세요, 소하이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있던 당랑자들인데,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안 나가서 이번 주에는 꼭다 읽고 서평을 남기려고 합니다 2주 동안 올가 토카르츠크의 방랑자들을 다 읽었어요 이건데요 이거 적힌 거 보고 바로 집어들은 책이에요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 읽은 소설인데 너무 어려웠어요 내용이 쭉 연결된 게 아니라 단편 이야기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작가의 생각과 표현력을 상상을 동원해서 읽어야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아쉬울 때가 저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부분인데 사실 어, 이 책은 완전히 소화시키기에는 내공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블로그에 사평을 남기긴 했는데 아직 약간 책을 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본 느낌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한 달에 최소 4권씩은 읽고 있어요. 특히 퇴사하고 나서 1년 동안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주변에 유튜브를 봐도 퇴사하고 책 읽으시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회사 다니면서도 독서를 손에 놓지 않으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도 <웃음>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는 왜 퇴사하고 책을 읽게 됐을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답해서에요 대학교 때제 인생 목표는 취업해서 결혼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갖는 거였는데 취업이라는 그 당시에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막막해지더라고요. 아 직업의 유무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조금 더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회사 다닐 때보다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까 더 많아진 시간에 저 자신한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시간에 책을 보면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케이스들을 접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책을 집어들었죠. 아, 10년... 뒤에 나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백수인데도 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미래에 대해서 설계해 나가고 설계한 제 미래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의 고민거리는 줄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적 갈증이에요 <웃음> 호기심이 정말 많은 성격이에요. 이 유튜브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는데 그냥 호기심에 이제 시작해서 어느덧 6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제 성격 자체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지적 갈증이 해가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책을 보면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다양한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한 단계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독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인데 회사하면서 정말 사회랑 점점 더 멀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습득한 지식들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특히 이 마지막 지식 습득 이후에서는 불을 어떻게 창출할 건지 알아보고 제가 도전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준 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부의 인문학 그리고 하나는 부의 추월차선이에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일반인과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될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도전과 안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읽으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책 관련 해서 최근에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어요. 푸른숲 출판사에서 퇴사 관련 영상을 보고 책을 하나 증정해주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그 책이 이건데요.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항상 책읽고 블로그에 서평을 남겨서 이 책도 다음주에 읽고 서평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진짜 감사히 잘 읽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왔어요. 저를 위한 책인 것 같아서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한번책두권잘 읽겠습니다 요즘 먹보가 되었어요 집에서 끼니를 챙겨 먹다 보니 늘뭐 먹지? 라는 생각을 달고 살아요. 인스턴트도 자주 먹어서 라면도 맛이 없더라고요. 세상이나 유부 초밥은 만들기는 번거로운데 맛은 제가 아는 맛이어서 종종 해 먹어요. 역시 사제 소스 맛일품입니다. <목소리> 여기 있는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티를 따라먹으면 된대요. 이거는 우가 홍차입니다. 청점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왔어요. 대박. 상태가 많이 안좋은데 <웃음> 요즘 동생 생일이라고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제가 먹는 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못찍었어요 왜냐면 정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찍을 겨를도 없이 막 먹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강남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1인 브랜딩 지원 사업 1인 시대에 합격했습니다 와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12주 동안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대1로 컨설팅을 받고 저는 담백한 브랜딩 드로우앤드류님과 and 1대1 컨설팅을 하는데 드로우앤드류님 and 영상들 보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좀 정말 온라인상의 선생님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1대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 관련 세부 강연도 진행이 되고 세부 강의를 통해서 개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저는 퇴사원 브이로그로 시작을 했어요 취업 준비한다고 취업하는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퇴사 관련 썰을 풀었고 지금은 제 유튜브 채널의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튜브를 더 잘하고 싶은데 제가 유튜브에서 잘할 수 있는 건제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작성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었어요. 근데 취업용 포트폴리오는 만든 적이 있는데 이런 크리에이터용 포트폴리오는 만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앞으로 저는 어떤 목표를 갖고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것인지 생각해본 계기도 되었거든요.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채널을 성장시켜가야 는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가 매우 허접하긴 한데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웃음> 처음에 컨텐츠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소하이의 채널 소개, 주요 실적 두 번째 대내외 활동 현황으로는 제가 동아리 활동했던 거사회 경험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상 기획, 계획하고 비전을 작성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파트는 첫 번째랑 이제 마지막을 한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아 <웃음> 부끄럽지만 일단 채널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퇴사생에서 오리지널리티를 찾아가는 여정 인플루언서 소화이를 만들어갑니다. <웃음> 너무 거창하죠?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유튜브의 <웃음> 계획과 비전인데 여러분 아시죠? 항상 비전은 원대한 꿈을 갖고. <웃음>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비전들을 목표로 두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음, 저는 일단 퍼스널 어, 브랜딩과 그리고 저 스스로의 오리지널리티를 찾아서 결국엔 선한 영향력을 겸비한 창조자로 거듭나는 게 유튜버로서의 목표입니다. 세부 계획은 당시에 되게 급하게 만들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웃음> 포트폴리오에서의 적은 그 선한 영향력을 갖춘 인플루언서가 목표라고 했는데 사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소서에는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상향을 적었습니다. 최근에 산적TV 발군남 채널을 통해서 어려운 농촌 돕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는 바로 이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보람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스스로 굉장히 만족감을 얻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할수 있지만 유튜버로서 인지도를 갖게 된다면 유튜버만이 할수 있는 천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얼마나 걸릴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좋은 기회가 올수 있다면 지도를 활용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세 달간의 브랜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꼼꼼히 기록하고 또 좋은 정보 있다면 혹시 유튜버 분들이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고 도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컨텐츠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행복한 한주 되시고 우리 다음에 또 보도록 다 <목소리도>